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홍어 해냉면을 좀 해먹으려고 나만의 비법으로 홍어 한 접시. 이거 국산은 아니요. 여기 이제 이거를 막걸리나 식초에다 좀 담그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오늘은 막 식초를 조금 이렇게 해서 재놔야지 그래야지 홍어가 꼬들꼬들해. 재는다고? 놓음 한참 재나요? 한참 이렇게 해놓으면은 꼬들꼬들해져. 음. 막걸리에다가 같이 해놔도 꼬들꼬들해지고. 보통 막걸리에 담긴 하는데. 응, 음, 괜찮아. 이좀 이렇게, 이렇게 얇게, 얇게 이렇게 좀 썰어줘야 돼. 응, 홍어 모양대로 이렇게 납작하니 음. 얇게. 두꺼우면 맛이 없어. 이건 얇게 썰어야 돼. 음. 진 실제 살포는? 야, 이것도 뭐, 이것도, 이것도 그럼 이, 이 정도도 못 쓰냐? 아유, 진짜. 그렇게 잘안 되더라고, 나는. 나는 잘안 해봐서 그야지 야채 많이 안 넣을 거야. 음. 이게 이건 좀 너무 적을래나? 하나를 더 넣어야겠다. 이거 놔두고, 오이 반 개, 오이 반 개만 넣을 거요. 이것도 그냥 어 이거 무랑 같이 어차피 같이 들어갈 거니까 한 군데다 섞어가지고 이것도 약간 절거 해야 돼. 일반 식초, 식초 하고. 장은 하나, 소금 팁 스푼 일 하나 정도 살짝만 절을 거니까. 여기 미나리 줄기만 한 움큼 이게 야채 조금 넣는다고 넣는데 그래도 많은 것 같아. 음. <웃음> 미나리 좀냉겨야겠다 야채 아니 야채 뭐 양은 양은 그리 뭐 중요하지 않아 야채 많이 먹고 싶으면 많이 넣는 거고 홍어를 많이 먹고 싶으면 많이 넣는 거고 이 정도만 넣고 고추 홍고추 하나 청양고추 두개불안 나온다 물이 많이 났어요 어 응? 많이 났 응. 조금 조금 잘어졌네 응. 물을 좀 짜고 그냥 이대로 하면은 국물이 너무 많아니까 홍어는 안 잘라도 되나? 응. 요 크기대로 그냥 응. 자면 응. 되나? 그대로 하나씩 집어먹자 응. 초장을 홍어가 너무 조금 해서 이게 야채로 좀 남겨야 되겠네 미나리랑 마늘 소금, 그다음에 고춧가루, 설탕은 아까 들어갔으니까 조금만 먹어보고 조금만 해보고. 초장으로 무치면 돼. 그리고 이제 조금 새콤달콤 하려면 식초를 조금 더 넣으면 되고. 먹어보고 새콤달콤 한가 먹어보고 일단 식초 좀더 넣어야겠다. 이게 무쳐놨다가 하루 숙성된 다음에 먹으면 더 맛있어 바로 무쳐서 먹는 것보다. 음. 이렇게 이제 항어 무침은 해무침은 끝났고 이게 저기 청수 이게 비빔냉면인데 여기에 내가 이거 샀어. 이게 그 비빔 소스가 있어. 근데 이걸로만 비비면 맛이 좀 덜하니까 좀 내가 요리를 해야지. 우리는 오늘 네 사람을 다 먹어야 되니까, 네 봉지를 다할 거야. 이게 비벼야 되니까, 이 국물이 너무, 이렇게, 좀, 좀, 어, 뭐야, 그까? 삼삼하지가 않아. 그래서, 매실청을 좀 넣어주고, 세게 넣고. 여기에는, 멸치하고, 어, 다시마하고, 소고기를 조금 넣는 게 육수예요. 고춧가루 좀 넣고. 이 냉면에 들어가는 고춧가루는 이게 공고춧가루 넣어야 돼. 네, 참기름. 참기름? 응. 음. 이게든 마늘을 조금, 조금 넣어줘야지. 여기 입맛은 이제 새콤달콤하게 하려면은 그 본인의 입맛에 맞춰서, 음, 하면 돼요. 뭐, 이건, 어, 뭐, 어떻게 어, 얼만큼 넣으라는 그 저기가 없으니까 조금 육수를 더 내야 되겠다 그 다음 몇개 이게 이제 어, 냉면 비빌 어? 소스야 여기에 또 초고추장을 조금 넣어줘야 되는데 내가 빼먹었네 다시 추가로 여기도 참기름이 안 들어갔어 어? <웃음> 참, 여기도 안 넣었어요? 참기름 여기도 넣어야돼? 여기도 참기름 참기름은 빼먹었어 또 참기름 좀 넣어주고 아까부터 이제 양념이 많이 죽었다 납채가 쓴거 이게, 이게 딱 4인분이거든 좀더 넣을까? 부족할까? 응? 부족해? <웃음> 그러니까 많이 먹으려면 부족하고 조금 먹으면 딱 맞죠 이만 먹어보 응? 또 있어요? 이거? 응, 응또 있긴 있어. 다음에 또, 많으면 또, 또, 애매하네. 이게 4인분이 되나? 응, 딱 4인분이로 나왔잖아. 네. 응. 한 5분 삶아주면, 응. 5분 정도 삶아주면 되더라고. 이게 막, 응? 국물이 게 막, 걸쭉해져, 이거는. 이게 많이 하면 막, 녹대. 응. 응? 서로 막 늘어붙더라고. 이 그래? 아, 이건 삭사. 한세번 익혀줘야 돼. 딱싹 문질리면서. 저기, 이게 좀저러서 얼음물인데, 차가운 물에다가 한번 해주면 은더 쫄깃쫄깃하지. 마지막에 얼음물로 헹궈준다. 그런다. 배가 별로 마탱이가 갔네. 마탱이 갔네. <웃음> 배가 어째서 이렇게 마탱이 갔지? 배가 마탱이가 갔어. 아삭해요? 응. 아삭해 키위도 넣을까? 키위. 얇게 썰어서. 응. 입으로 하고. 그럴까? 입으로 고 응. 키위 넣자. 마탱이 갔다. 아 여기다 비빈다고? 응좀 음. 비벼야 돼 일단 조금 적은 거는 조금 더 주고 <웃음> 이게 좀 양이 적어 이게 또 제일 많나 이제? <웃음> 양념 더 넣어요? 응 음. 언니 더 넣어야 돼 국물이 좀 많아야 되는데 충분하게 배도 두쪽 놓고 키도 두쪽 놓고 다 위로, 위로 싸버려? 응 음. 올려 이걸로 하는 거야. 응. 아허어냉면을 이렇게 나만의 비법을 했는데요. 아 맛이 있을 랑가 모르겠네요. 네네네. <웃음> <이게. 웃음> 아이고. 기력이 기력이 없어서. 응. 맛있네 이게이랬데 이게 진짜 맛있어. 설거지, 설거지. 설거지는 내가 할까? 응, 소고기. 어? 아 이거 어, 이것도 아, 아이씨 너. 이거 안 올렸잖아. 이거 안 올렸어. 너무 많아. 올리는 게 너무 많아갖고. 사진 아유. 다시 찍어야 돼. 그냥. 에이 뭐 사진 잘 찍어 그냥해. 뭔데? 그냥해 소고기. 아 그냥 그냥 사진 안 찍으면 막 그냥 막 하면 되는데 아우 사진 찍는 걸 겁나 시간도 많이 보지 힘들어. 지